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주한선을 침범한 무면허 운전사고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97다 27039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소의 일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침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마주오고 있던 소의 이의 운전에 차량과 충돌하여 몇 시간 후 상해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원심은 임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한 상법 제62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원고의 이사건 사망보험금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면허 운전이 고의적인 범죄 행위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면허 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 같은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부면허 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모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가난한 한정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비록 망소의 일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 발생에 망소의 일에 과실이 있을 뿐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수 없는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이 단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인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부면화 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